그래서 창문에 선틴 하나 아까 그거 들어보리면 울어버린다 그래갖고 네. 평평해 평평해 이미 어? 어? 이기게 어. 터져 어 움직여 움직여 움직 <웃음> 정말로? 정말이니? 몰라, 정말인... 몰라. 정말이다! 정말이야 정말이야 <웃음> 정말이야 <웃음> 정말이야! 집에 갈수 있다! 어, 그러네 진짜네 잡았다 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웃음> 잡았다 사모 사과! 사고 사과! 사과! 사과! 사고 사과! 사과! 사과! 사또 레알이야? 어. 어. 또잡았어 던지자마자 또잡았어 뭐야 이게 이런 일이 있네 친구들 친구 친구 집에 오는 길이 집에 오는 길이 집에 오는 길이 너무 쓸쓸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도 가 오, 머리 움직여 아, 한참 전이구나 이게 예. 오! 또또또 <웃음> 또이 아, 살기 뭐야 왜왜 잡혀 건데? 아이 시간대가 있나 보다. 아니면 아, 아, 너무 작다. 야이 너무 작아. 얘는 보내줘라. 예? 아, 얘는 얘는 인간적으로 보내줘. 너무 작아. 이내뭐뭐엄지만한데 무럭이요 예, 그래? 다섯 마리야. 다섯 마리. 여섯 마리 가고. 야 여섯 마리 갈 거요? 네 <웃음> 여섯 마리 가서 우리 집에서 매운탕 지금 딱 집에 가라고 난리인데 어 <웃음> 마지막 집에, 집에 가라고 막 이러고. 마지막 마지막. 보고싶다고 사랑을 하면 사랑한다고 표현을 할거야 용기를 낼거야 현실로 돌아가 고백을 해야지 내게도 사랑이 온거야 뭐 깜짝 지라 <웃음> <웃음> 이번엔 내 순서가 온거야 이거를 입에 넣고 물으로 씹으면은 뼈만 남남 음. 나머지는 들어가잖아 하면 음. 된대? 뼈 없어? 있어 음옹 음, 씹으면은 물안 음. 음. 들어가는 국물이 음. 음, 음. 아 그럼 그만뱉는데 준비 왜? 넌안돼 간이 돼뭐 있다 뭐. 이제 노래도 끝날 거야. 이제 노래.